안녕하세요 재활용한 남자 흰영울입니다 오늘은 요아쿠아마터 제품의 브라인슈니프 껍질을 쉽게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트병 두개로 브라인슈니프 부하와 껍질 분리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데요 브라인슈니프 부하시키는 방법은 요 위에 제 이전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브라인슈니프 부합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트병 2개, 인두기, 글루건, 칼, 에어오스, 에어조절 밸브입니다 에어조절 밸브가 없어도 가능은 한데 많이 불편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빨래집게를 준비해 주세요 아참 가위도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 칼로 페트병을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 바닥 끝부분을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페트병은 사각형이 아닌 원형이 좋습니다 칼로 대충 자른 부분을 가위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겠습니다 페트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쓰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다른 페트병 하나는 가운데를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위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제 뚜껑에 구멍을 내볼 건데요 저는 인두기를 사용했습니다 한 곳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뚫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크게 뚫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버리면 블루건으로 에어 호스를 고정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반절 자른 페트병 밑부분에 인두기로 구멍을 내주세요 구멍 크기는 에어 호스보다 크면 됩니다 이제 인두기 사용은 끝이 났습니다 인두기는 위험하니까 전원을 꺼주세요 페트병 뚜껑에 에어 호스를 끼워주세요 에어 호스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브라인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뚜껑에 딱 맞춰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호스를 블루건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골고루 덕지덕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블루건을다 바르셨다고 바로 놓지 마시고 굳을 때까지 어느 정도 잡고 계셔야 됩니다 3에서 5분 정도만 고정한 채로 잡아주세요 적당히 굳은 것 같으면 이제 에어 호스 반대편을 받침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굳은 것 같다고 바로 물 붓고 프라임 부활을 시키면 압력으로 물이 조금씩 새 나가니까 그대로 30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뚜껑을 닫고 물이 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붓기 전에 에어 호스에 에어 조절 배브를 끼워 주겠습니다 밸브는꽉 잠궈주세요 밸브가 없으신 분은 빨래식대로 에어호스를 위에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물 새는 거 없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제 브라인을 걸러 보겠습니다 저는 브라인을 아침저녁으로 구별해서두 개를 끓이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화통이 부하가 다 됐으니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브를 잠궈서 에어를 차단하고 바닥으로 조명을 비추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비중분리 방식입니다 저는 거름망이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간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거름망이 없으셔도 이 방법으로 브라인과 껍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거름망이 없으신 분들은 가라앉은 껍질이 없도록 잘 부화시켜 주시고 에어를 차단하고 조명 비춰주는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걸음망이 없으면 껍질을 100% 다걸으긴 힘들지만 아쿠아마스터 제품은 철분코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먹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정도 브라인들이 가라앉았다 싶으면 이제 브라인들을 빼주면 됩니다 밸브와 연결되어 있는 에어호스만 빼주면 되는데요 위에 떠있는 껍질이 나오기 전까지만 빼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걸음망은 지스 걸음망으로 위에는 0.22 아래는 0.13mm입니다. 걸음망을 살때 신제품이라고 이 제품을 사봤는데 이 제품은 걸음망보다는 급여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아서 진짜 소량으로 끓이시는 거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브라인을 걸을 때 남아있는 브라인들이 아까워서 껍질까지 싹싹 걸음망에 넣고 걸러봤는데 껍질이 거름만 구멍을 막아 물 빠지는 속도도 느려서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두번 급여하는데 이러다간 브라인 끓이는 것 자체가 싫어질까봐 아까워도 그냥 버립니다 껍질 부분만 2차로 다시 걸러보기도 했는데 브라인 상태들이 안좋은 곳이 많이 있고 껍질도 작은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와서 제대로 안걸러지더라고요 아쿠아마스터 제품은 철분 코팅된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인을 걸으실 때 물줄기에 얇게 나오는 샤워기로 살살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때 호스 옆구리가 깨져서 세면대에서 걸렀습니다. 이렇게 다 걸러진 브라인들은 이제 사랑하는 물고기에게 먹이시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